자들 아, 계셨나요? 아, 천일입니다. 법사 천일 아, 대전 에서 아, 그 경천사 아, 법당을 아, 가지고 있는 아, 천일법사입니다. 오늘은 무술년 아, 2018년 3월 26일입니다. 음력으로는 3월 1 아, 1일 아, 모자일이구요. 모자일 아, 요일로는 보기일이네요. 어떻게 봄날, 꽃구경들이라도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이 천일은 맨 법당에 있고, 밤밤면 대리우전을 열심히 그냥 돌아다니다 보니, 늘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천일이 여러분들이랑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자, 아니, 여러분들한테, 어 알려주고 싶은 참어 이야기가 있어서 어 잠시 이렇게 어 영상을 또 찍어 봅니다. 요즘은 이 경기가 차가 없습니다. 경기가 없어요. 그래서 어제 누순가 보니까 이 소비자 그소어 뭐지 뭐야 그 지표가 소비지수 그 4개월인가 5개월 동안 연속 하락이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안 좋은 그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4개월 5개월이라고 하면 작년 연말부터 계속 임무형이 된 거죠 실제로 밤에 저녁에 대련전을 나가보면 완전히 뭐이 분위기가 죽음입니다 죽음 바닥이에요 바닥 경기가 대료인전콜 자체가 없어요. 물론, 봄날 되면은, 더러 이제 뭐, 뭐, 꽃구용이다 뭐다 해서, 좀 향가 진 부분은 있습니다만, 평년에 비해서, 완전 뭐, 그 이상입니다. 바닥이에요, 바닥. 그러니, 일반 자영업자가 됐든, 어디든 다시 죽네 사는 이런 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요즘은 참, 이채널이 그, 전동보드 있죠, 전동? 그, 이, 이게 킥보드라고, 킥보드라고 하나요? 왜? 그배터리잉 하고 타고 다기는거 딸아이가 딸 타고 다니던 게 있었는데 그거를 이 처들이 요즘 열심히 타고 다깁니다아 저녁에 일을 하러나대리인줄을 하려나가가지고 아 다음은 어떻게 보고 나갔으면은 몇크루 타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쿨이 워낙 없으니까 예를테면은 직선거리로 한1 k m 정도에서 띄엄띄엄 이렇게 콜이 나오니 아예 어떻게 대리운전 하겠습니까 이천일은 점을 사점 보는 게 업, 주업이 아니고 또 구다하는 게 주업이 아니다 보니 이거 뭐 대리운전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신통치 않아서 요즘 그 전동 퀵보도 그것타고 열심히 잘 달립니다 날라댕겨 날라댕겨 대전바닥에서 이렇게 머리 뒤에 딱 먹고 수염 허연 아, 이런 사람이 대전전 한다고 전동 휘퍼 다가 싱싱싱 달리면 이 천일인 줄 아시면 됩니다. 다른 바닥에서는 뭐 이게 그 다른 지방으로는 전철 안와고 아, 대전 바닥에서만 누르니까 혹여라도 아 대전에 계신 분들은 이 천일 법사가아 그지라 그지랄로, 그지랄로 당긴다 하고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어제 저녁에 참 재밌는 아, 재밌는 아니 아주 멋있는 아이를 하나 만났습니다 물론 대리운전 때 일이죠 네, 대리운전 하다 보면 참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납니다만 어제는 참 모처럼 아, 좋은 아이를 하나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 아이 이야기를 아, 여러분들과 들려주면서 아, 여러분들도 한번 정도는 한번 그 해보셔라 하는 그런 의미로 어, 이야기를 드려드립니다 아,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 듯이 요즘 콜이 없다 보니까 뭐, 뭐 이렇게 찬박돔박 뭐 가릴 상황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콜 나쁜 콜뭐 이렇게 가릴 상황이 아닙니다 그냥 콜만 만나면 부지런히 타고 돌아다녀서 그 하루 임무를 완수해야 되는 그, 그런 지경입니다 요즘 지경이 그래서 이제 이 대리운전을 하다 보면 음그 후불콜이라고 해서 각 회사마다 다릅니다만 10번을 이용을 하면은 그 중에 한 번을 갖다가 무료로 집에 데려다 주는 대리운전 해주는 다시 말해서 마일리지 마일리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한 콜을 시켜서 운행을 하면 콜당 마일리지가 쌓이고 그 10번이 되면 한번 무료 운행을 해주고 이런지였죠 그래서 그 대전 외곽에서 외곽으로 옆으로 더 나가는 그런 코리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차피 뭐 전동 퀵보드가 있으니까 버스가 떨어졌더라도 뭐 그냥 굳이 개의치 않기 때문에 이 천일이 찍고 이제 그 손님을 만나고 갔습니다 하는데 처음에는 오락기만 붙들고 스마트폰 오락만 게임만 열심히 하던 아이가 이 천일이 이런저런 말 말을 하면서 이제 가보자 하고 이제 가는데 이천이라는데 그럽니다 사장님도 예그더니 자기는 술 먹는 게참 즐겁고 좋답니다 자기는 술, 먹, 술 먹으면 기분도 좋고 즐겁답니다 근데 그런 자기한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시비를 걸고 그러는지 모르겠답니다 그래서 유쳐내리겠습니다 아무튼 씨발이 그랬어 이리 될 거야 씨 오라 그래 <웃음> 그래서 막 약간 오버액션 해셨습니다 그랬더니 아이사장이 그게 아니고요 그럼 뭔데? 그랬더니 실은요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 옛날엔 자기가 그랬답니다 응? 옛날엔 자기 성격이 내성적이었고 그러다 보니 평상시에는 말 한마디 없이 저 신하게 이렇게 살다가 술만 한잔 먹으면 평상시에 못했던 얘기들을 다 쓸어 담아 가지고 개 지랄 예병을 떨었답니다. 응? 그런 성격 여러분들 주위에도 아마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평상시에 말 한마디 안 해. 말도 못 해. 응? 완전히 꺼다는 보르자로보르보르자로 보루, 마냥, 평상시에는, 뭐, 씹어, 뭐, 뭐, 있어 일이 있어서 의견을 물어봐도, 그냥, 니들 마음대로. 내데는 뭐, 자격이서 편도 안 해. 근데, 아, 술만 처먹으면 완전 개가 되는 거야, 그냥. 개가 돼, 그냥. 또 그런 애들이 기억력도 좋아요, 또. 응? 그래서 어떡하냐. 우리는 잊고 있었던 얘기에, 1년 전, 2년 전, 3년 전, 10년 전 얘기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걔 지랄을 해 어? 아주 어디 기름종이도 적어놨나 봐 아주 그런 데도 있어요 완전 피곤한 스타일이에요 피곤한 스타일 어? 아마 부부간에도 그러면은 아마 돌아버릴 거예요 돌아, 못 살아 못 살아 어떻게 살아 그거 그죠? 큰놈 성격이 그렇대요 그런 성격이 그랬는데 이놈이 자기 그런 성격을 고쳤대요 어떻게? 자기 스스로가 그래서 그 천일이 이 천일이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얼마나 이뻐요 그래서 어이구 라랄랄랄랄라 어이구 이뻐라 우쭈쭈쭈쭈 우, 운행을 하다 말고 그런 얘기 했더니 이놈이 뽕 쪄가 지금 배우 어이구 서현이 감사합니다 그래 너 됐다 잘한 거야 야너 그걸 어떻게 그렇게 기특한 짓을 다 했니? 응? 너 지금 보니까 되게 멋있어 보인다 너 멋있는 거 알아? 그렇게 얘기하습니다 <웃음> 이 천일이 완전히 방방방방하게 날른 거죠 이제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그거 옛날엔 자기가 그랬었는데 이제 성격을 바꾸고 나니까 옛날 자기 모습의 그런 것들을 다른 애들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시비를 거는 거야 옛날에 지가 시비 걸었듯이 그게. 자기 이제 완전히 w 티풀 월드예요 세상은 아름다워 막 이렇게 이렇게 바뀌어 버렸는데 다른 것들이 그런다 그래어 그래서 넌 싸우냐? 했더니 아니요 그냥 웃고 말아요 <웃음> 그러길래 어이구 이놈 봐라 너 됐다 이쁘네 다시 또 얘기해 줬어요 자 보세요 근데 내가 너 어떻게 이렇게 성격을 이렇게 바꿀, 바꿀 수가 있었냐 하고 또 재차 불었어요 그랬더니 이놈 한테 소리가 뭐라기냐면 옛날에 하던 습관을 반대로 바꿨대 반대로 다시 말해서 평상시에 말을 못하고 쌓아놓던 쌓아놓고 술 처먹으면 개지랄하던 거를 갖다가 평상시에 말을 하고 술 처먹으면 웃고 이런 식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이 되게 쉬워 보이죠 안 쉬워요 이거 안 쉬워 이게 하루 이틀 일이냐고 지 성격인데 이천일이 얘기한 거있어요 팔자와 원명 팔자는 못 바꿔요 팔자는 못 바꿔 왜못 바꾸냐 팔자는 아버지와 엄마 아 그니까 부모의 피와 살을 받아가지고 땅 하고 태어나는 게뭐 이게 기미 막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뻥 하고 태어나는 게 그게, 팔, 그게 팔자야 팔자 그 팔자를 어떻게 바꿔 엄마 아빠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바꿔 바꿔 그럼 팔자 바뀌어 안 되거든 그 집에 피와 살뼈 이거 그대로 받아가지고 뿅 하고 나왔는데 못 바꾸지 그게 팔자야 이게. 그게 이게 그럼 운명은 뭐냐 이 천일이 그 어느 그 클글 팔자 운명에 대한 글과 뭐 영상 이런데서 떠들었고 얘기를 했는데 이 옷과 같아 옷 응? 우리가 때에 따라서 이제 사시사철 옷 갈아입고 또 각자 옷도 다름로 걸쳐 입고 응?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단 말이야 바꾸는데 대신 기본 베이스 팔자 이거는 그냥 끌어안고 가야 줘야 되는 거근요 태어나서 부터 지가 자라는 환경에 있어가지고 준욱든 응? 인생과 그 어려운 인생을 살다보면은 자연적으로 지배를 받다보니 환경에 지배를 받다보니 사람이 그렇게 위축되고 변해간단 말이야 이렇게 소심해지고 그 얘가 그랬다는 거야 얘가 체격도 작지 삐쩍 응? 말랐지 안생겼지 배운 거 없지 그러다 보니 어쩌겠어 누군가랑 이 대화만 하려고 하면은 무조건 쟤를 이겨야 되는 거야 그 와중에 또 똥꼬집은 있었나 보지 이제 그러니까 대화가 안돼뭔 얘기를 하다 보면은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기승전 결이 아니라 기승전 싸움이 돼 버리는 거야 이제 지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요 올해 나이 39이라고 하더라고요. 39. 응? 아9살 이놈 얘기가 그 성격을 바꾼 지가 얼마 안 된대요. 불과. 내가 봐선 한, 일, 짧게는 1, 2년. 길어야 2, 3년. 이것뿐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도 얼마나 장해 그죠? 우리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는데, 이 천일보사, 이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지는 살아 생전에 성격이 똑같았어. 근데 못 고쳐 결국 그렇게 살, 그렇게 살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어떻게 주변 사람들은 완전 피곤 자체 피곤 자체. 응? 어? 못 살아, 못 살아. 응? 술, 술만 안 먹으면 세상에 저런 사람이 없어. 근데 술만 처먹었다 하면은 완전히 헐크가 되어버린단 말이지 헐크 그러면 그 주변에 누가 남아있어 아무도 없어 아무. 옛날 세상에는 그냥 참고 살았는데 요즘 세상은 안 산다니까 봐요 남자 남편이 그래봐야지 여자 도망가 어떤 여자들 안안 살지 요즘 애들 지 부모가 그래봐다뒤쳐나가다 옛날에야 애들이 그냥 죽었어 하고 살, 절대 안 살지. 요즘 애들이 어떤 애들인데, 그런, 아니라고. 근데 걔는 그걸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뻐요. 그지 되게 예쁜 거예요. 되게 잘했고. 그것도 누가 옆에서 붙들마다 두들겨 패면서, 야, 이씨, 야, 야, 바꿔, 바꿔. 그런 거 아니잖아. 어느 날 지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건 아니더라.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아, 바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도 시골에서 바꿨다는 거야. 얼마나 기특해요, 그죠? 별 다섯 개별 다섯 개. 별 다섯 개. 우리가 담배 끊고 술 끊고 뭐 이런 것도 어렵다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지 성격 바꾸는 거예요, 지 성격. 어려서부터 그렇게 외골수로 자라고 응? 지 둥치 잡고 빈약하고 가진 거 없고 못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지 어릴 때 학교 에 친구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사회에 나와서 직장 동료들까지 누가 걔를 인정을 안 한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틈바구니에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늘 싸움이 고늘부딪히고 그 지랄 한 거야, 이제. 그걸 이렇게 살아, 그여유 살아온 거야, 여기. 그러면서 어느 순간인가, 아, 이게 아니지. 이래서는 안 되지. 형아, 어, 여식 지금 바꿨다는 거지, 그게. 응? 되게 이쁜 거야. 되게 잘한 거고. 그게. 그래서 옛날에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누가 남아있어, 안 남아있지. 친구들도 술을 안 먹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누가 그런, 그런 놈이 술 먹자고 하면 술먹 절대 안 먹지. 개가 소갈비장을 갖다 놓고 고살질해도 안 먹어. 그죠? 안 먹어요. 왜? 기승전 싸움이 돼버리는데 안 먹는다고. 응?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그러는데 어떻게 해? 한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돌아버려 진짜.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어떻게 돼요? 외톨이가 되는 거야. 외톨이가. 직장에서 일을 해도 아저 새끼랑은 말도 안 섞어야 돼말 잘못 섞었다가 나중에 씨 무슨 투입 잡혀가지고 또술 처먹고 개저럴할지 어떻게 알아 이래 돼 버리는 거예요 응? 그니까 아예 외톨이가 되고 친구들도 떨어져 나가 그 저기 그 직장 동료들도 안 어울려 뭐 그럴 거야 이게 그니까 술 처먹어도 지 혼자 처먹어야 돼 이제 그랬는데 지가 성격을 바뀌고 바꾸고부터는 완전히 바뀌었대요 이일 끝나고 집에 와가지고 혼자 술 한잔 먹고 앉았으면은 이제는 뛰쳐나서 야야 누구야 뭐하냐 술 먹고 있는데 누구랑 먹냐 집에 혼자 먹는데요 야 이리와 나랑 같이 술 한잔 먹자 이렇게 바뀌었대요 그리고 지가 성격을 바꾸나니까 너무너무 술 먹는 게 즐겁대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술 먹는 게 즐거운 게 아니라 그 동안 으아 <웃음> 하고 막 부글부글하던 게빵 터져나와서 완전 또라이가 됐는데 이제는 이게 술 먹는 게 재밌고 즐거웠다는 거지. 처음 전에 얘기하면 b e a u t i f u 가 돼버린 거야 이게. 어? Beautiful w o r 이래 다버렸지 이제. 그러 됐다 착한 거지. 이쁘고 그래서 내가 <웃음> 그래 너 정말로 잘했구나 하면서 이제 이러다니러니 제가 이제 거의 그래 결혼을 했니? 하고 물었어요 왜? 뭐하니 결혼도 못한 것 같고 그러싶어서 그래 툭 던졌죠 했더니 아니요 그러면서 못했다고 하더라 고 왜? 했더니 진말로는 친구가 좋고 술이 좋고 그래서 안 했다 하는데 개코나 뭐씨바 친구가 좋고 뭐 소리 좋아서 안 해요 안 하긴 뭐라 못했지 외무대 아 그런 더러운 성격 가지고 있는 애 누가 누, 누, 누가 누가 좋다고 그래 아마 한동 한동겨 그러면 학을 뛰고 다 도망갈 거야아마 근데 그 와중에 승치도 빗쩍 말라서 볼품 없지 얼굴도 안생겼지 가진거 없지 직업 변변치 않지 배운거 없지 누가 좋아해? 없다니까 어저 외국에 나가서 이 딸은 어떻게 그냥 응? 이렇게 어? 다른 각시를 이렇게 모셔오면 모셔올까? 없단 말이야 안돼 철부지 때나 어떻게 만나가지고 그냥 어떻게 그냥 야 너랑 나랑 좋으니까 살자 해가지고 살지 모르지만 나이 쳐먹어가지고 어떤 미친... 어떤 어? 미친 여자가 좋다고 살자고 안 오지... 근데 걔한테 그랬어요. 이제는 니가 성적을 180도 바꾸는 바람에 니네 운명이 좀 달라졌다. 옛날에는 전혀 언감, 생심! 아 전혀 안 했는데 이제는 너한테도 좋은 여자가 나타날 거다 나타나면 그 여자와 알콩달콩 사랑도 하고 애도 낳고 그러고 살아봐라 그랬더니 아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 생각이 없어 생각이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지 왜뭐 좋다는 야, 여자가 어디 있어야지 생각을 한번 해보죠 응? 여자가 있었어야 생각을 해보지 응? 어디 술이나 먹고 저기 그 술집 가가지고 어떻게 그냥 응? 한번 사귀나 볼까 그거 말고는 자력으로는 우리 자력갱생 자력갱생하니까 좀 이북적인데 이게 뭐안 된다고 그게 자가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는 그게 마인드 자체가 바뀌었단 말이지 그래서 걔한테 그랬어요. 일단 이 천일은 알죠. 옛날에는 그거기에 대한 결혼이라든지 뭐 이세계 이런 그 생활 자체에 미련이라든지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제 안 됐거든. 근데 이젠 아니다. 그러면서 걔한테 그랬어요. 야, 옛날에 너 같은 성격을 갖고 마음에 상처를 갖고 살고 와 여자 껏 와서. 쓸쓸히 살던 그런 여자들 얼마든지 있다 그랬을 때 그런 여자를 만났을 때 네가 이제는 도움을 주고 다독거려질 수 있지 않냐 너할수 있잖아 했더니 네 그러더라 그래 그러면 돼 옛날에 너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여자를 만나 거들랑 네가 보듬어 주고 다독거려 주고 마음을 풀어주고 끌어주고 그러고 서로 털어놓고 이야기하고 위안하면 위안받으면서 그게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결혼이야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는 그게 바로 결혼이란다 또한 결혼이라 해가지고 크고 거창하게 말해가지고뭐 아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원룸이면 어떻고 단가방이면 어떻고 월세면어떻 아무 필요 없다 두 사람 마음만 맞춰가지고 딱 하나만 되면 된다. 응? 옛날에는 그 놈가 술 처먹고 깨끗고 개지랄을 하고 염병을 떨고 했는데 이제 안 하잖아요. 그죠안 하잖아. 어딘가에 상처받은 영혼을 가진 여자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지가 이제 내가 물었을 때 네가 케어 해줄 수 있지 않냐 했더니 할수 그래 그러면 됐다. 그럼 뭐냐? 벌써 지가 그만큼 포용력이 늘어난 거예요. 옛날에는 절대 그럴 수가 없었는데, 이젠 가능하거든. 그렇게 하면서, 애기도 만들고. 내게 한다고 그랬어. 너이세상에 어렵게 왔잖아. 응? 어렵게 왔는데, 내내 술만 처먹고, 뭐, 띵까띵까 일만 하고, 족 빠지게, 예, 이러고 하다가 보면, 또 세상에다 뭐, 있, 뭐 있냐? 굳이 뭘 남기려고 막할건 아니지만, 그래도, 인간의 탈을 쓰고 인간으로 왔으면 인간의 그 기본적인 뭐 그런 거는 하고 죽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바로 인생에 있어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응? 지금 말이아 인생은 아름다워 하는 그런 마인드가 생겼다고 하면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바로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결혼을 안 하고 자식을 안 낳으면 몰라요 이제. 모른다고 해야 알아. 응? 해야 따라오 그래. 그래서 걔가 그렇게 이뻤, 이뻤던 거예요. 도착을 해가지고 차를 주차를 해주고 딱 내려서 그런 관상을 다시 한번 위에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쫙 쳐다봤어요. 근데 아이나 다를까 이 천일이 봤던 게 똑같아요. 근데 이놈이 뒤적뒤적하면서 자기 지갑에서 돈 삼천 원을 꺼냈더라고요. 무료 은행 같으면. 아 대리운전 기사한테 돈을 안 줘도 돼요 사무실에서 대리운전 회사 사무실에서 마일리지 저저저저 저, 저, 저, 그 뭐야 콜브로 해가지고 자동입금이 돼요 그 운행 요금만큼 근데 그 아이가 돈 3000원을 딱 꺼내면서 사장님에서어 왜? 이거 말씀도 고맙고 네 내가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 분이 유효품이 안돼 커피를 사는 드시 라고. 그러면서 야가 3,000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2001을 받아들면서 뭐라고 했냐. 어, 그래? 고맙다. 응? 고맙다. 이 돈은 정말 큰 돈이구나. 알았어. 내가잘 쓸게. 하고 딱 받아줬어요. 왜 그러냐. 개한 대는 2이0 0이받던2천0일이 받았던 3,000원은 어떻게 보면 3만원보다 더큰 돈이에요. 더큰 돈. 지가 그 10번 해서 이용을 해가지고 한번 무료은행으로 왔다곤 하지만 어차피 움직이는 와중에 내가 봐서는 그 3,000원도 어떻게 보면 지 담배, 담배 값도 뭐 4,000원 넘습니다만. 응? 안 줘도 그만인데. 식단에는 이 천일한데 감사하고 고마움을 표시하게 되도 커피 한잔 하세요. 이런 거. 그래서 정말 이 천일은 큰돈내 의미로 다가왔어요. 그놈이 지가 두부암모를 사든 콩나물을 사든 지랄을 하든지 살림이 얼마든지 붙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천일한데 이런 그런 감사를 표현한 거죠. 그래서 그, 그 아이의 관상을 다시 한번 찬찬히 뜯어보면서 이 천일이 그랬습니다. 일로 와봐. 일랄랄라이 가까이 오고 그래. 하면서 어깨를 툭툭 툭툭이면서 그래. 네가 이쁘다. 네가 이쁘고. 앞으로 내가 말한대로 좋은 사람 만나서 재미있게 알콩달콩 재미있게 잘 살아. 너는 그럴 수 있어. 하고 위안을 해주고 말을 건네주고 헤어졌습니다. 이천일은 대리인전을 하다 보면 그런 저런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요. 많이 만나는데 그게 되게 즐거워요. 즐겁고 좋고. 왜? 그게 사람 사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 천일이 대륜전하고 온 세월이랑 그 제작일을 하고 온 세월이랑 얼찌 비슷해요 되게 많, 오래됐죠? 이 천일 대륜전 참재밌어왜 재미있냐 그런 이 천일의 이 천일법사 이런 삶이 아닌 이 천일이 주변에 알고 있는 인간들의 그런 삶이 아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삶과 생활과 눈물과 땀과 열정과 이 기쁨과 이런 모든 걸다 같이 느끼고 호흡을 하고 이렇게 오기 때문에, 정말 이게 좋아요. 이 천일이 우수했어, 그러네. 이 천일 체질이라고. 대리, 대리 혼전이 체질이라고. 응? 아, 진짜 체질 같아, 이게. 더군다나, 저기, 그, 차란 차는 다모고 다니잖아, 이게. 응? 아무리 비싼 차 다, 이 천일, 이 천일 손 안에 다 있어요, 이손 안에. 응? 이 순환에.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뭐, 벤치, 비에, 뭐, 어쩌고저쩌고, 이 천은 다 타고 다녀요, 이거. 다내 거야. 아셨죠 자,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저 젊은 친구가 그 어려운 자기 성격을 바꾸고, 어 자기, 그, 인생을 바꿨잖아. 근데 우리 각자 여러분들도, 아, 한 가지씩은, 내지는 몇 가지씩은 그런 게 있어요. 안 되는 것들. 뭔 일이 안 되면은 다넘탓넘 탓이 아니 내탓이고리 니 탓이에요. 리탓 니 본인 탓이란 말이에요. 왜넘 탓을 해? 아마 아까 그저그저 그 젊은 애그그개개 같으면은 아 씨발 내가 니 이미 돈 없는 부모 밑에 태어나 가지고 말이야. 개고생하다가 배우지도 못하고 응? 이 쌍판 때기도 이렇게 생겨 가지고 말이지. 니 어디 가서 연애질도 못하고 아유 씨 우리 부모는 왜날 이따 일어나 가지고 이지라라고 살았어. 뭐 이거. 걔는 아웃이 그럼 개 인생 볼거 없어요. 그렇게 다 뒤지는 거야. 그죠? 그래서 뒤지는 거야 그거. 아 응? 어, 우리 엄마는 우리, 우리 아버지는 왜 철순애가 철순애 아버지가 잘살지도 돈도 없어가지고 말이야 내가 이따로 살기면 되냐고 이런 놈들. 그그 사람 뒤지는 거야. 그러다가 넘 있거나 탐내다가 그냥 세구랑치 하고 저거 깜빡 몇번 갔다고 아웃이아웃. 태어날 때그 자기 팔자는 다다르잖아내그내 그내 위치에서 내 바탕 기본 베이스에서 출발을 해 가지고 여기 땅 하고 간단 말이지 그런 얘기 있어요 인생을 빵 하고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각자 자기 그우 저기 흰 도화지 하나씩 다 들고 나와야지 뿅 하고 애기들 떠나간단 말이야 그리고 거기에다가 흰 도화지에다가 뭐를 그릴 건지는 본인들 탓이라는 거지 돈이 있으나 아돈 있는 돈이 있는 사람들은 흰 도화 흰 도화지도 좀 좋은 도화질 수는 있어 그죠? 응. 하지만 똑같이 흰 도화지는 맞아요. 응? 맞아. 거기다가 뭐를 그릴지, 응? 뭐를 설계 끌고 갈지 그거는 자기 탓이라는 거지. 그니까 러 그런 거 혹여라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어내 성격도 그래 그러면 바꿔 보세요 응? 바꿔 봐요 처음부터 막잘 되거나 이러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수가 있거든 그럼 어떻게 첫걸음이 중요하다했잖아요 첫걸음 한발 두발 예전에 이 천혜 얘기 들으잖아요 덕을 베풀고 착하게 살 때도 마찬가지거든 처음이 중요해, 처음 응. 무던히 노력을 하면 바뀐다고 이게 바뀌어 그러면은 인생이 달라져 인생이 아셨죠 비관적이고 비관적이고 해가 안뜰 것만 같던 자기 인생에도 해가 뜨고 먹구렁이 몰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만들어 본인이 만드는 거 특히나 젊은 청춘들은 더 그렇게 해야 되고 만약에 청춘의 세월이 지나서 이제 불혹이나 어? 이런 지천명의 세월이 넘어가면 이제 죽을 날이 가깝잖아 이제 그럼 마무리 해야 되는데 자기 개떡같이 살아온 인생 그거 그대로 끌고 있다가 죽을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럼안돼 덜을 거 덜고 비울 거 비우고 바꿀 거 바꾸고 그렇게 살다가 쉬어야돼 어제 <웃음> 그... 그래 멋있는 애를 응? 정말 멋있었어. 생긴 거는 속된 말로 어디 낑 가질 수 있는 저 이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게 아니었거든. 그, 그게 그 그런 애가 최고인 거예 그런 애가. 걔 39이라고 했는데 서른 39에 걔는 지가 지 인생을 바꿨잖아. 그런 거예요. 지금 다들 옛날 어른들 있잖아 아야 늦었다고 할 때가 제일 빠른데야 그러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늦은 게 아니에요 해보세요 아시죠 그거